아, 아 진짜 어리아 진짜 리다아 진짜 아 진짜 <지랄해. 웃음> 아 진짜 리아 진짜 리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뭐야 천사포스피는이렇게 하잖아. 뭐야? 괜찮아겸이 진짜 소름 돋을 것 같아. 조경아 형도 소름 돋을 것 같다. 조경이 이거 연습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? 빨리 연습 없애, 빨리. 연습하지 말없애 연습 없애. 야조경아지다면서아조경이 연습 없었 차분주의. 괜찮아? 아 괜찮아? 괜찮아? 아괜아 괜찮아? 괜찮아? 괜찮아? 괜찮아? 괜아아 괜찮아? 괜찮아? 다 이게 괜지 바지 벗겨야겠다. 찮지아 와, 찮아 괜찮아? 괜찮아? 괜찮아? 괜해 주고 해 주고